잘생겼다. 잘생겼네. 잘생겼다. <웃음> 잘생겼네. 잠시만. 잘생겼네. 잘생겼네. 음. 생겼네잘네잘네네 달래, 얘가 네네잘네장연네장네 잘생겼네. 와, 한다 더. 했어 얘가 못하네 얘가 못해. 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너랑 최근에 안 들려 안 들려. 어. 안 들려. 어. <웃음> <웃음> <웃음> 렌치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렌치 에이드 <놀람> 오렌지 오오 에이드오앨이앨이이앨이앨이앨이앨오앨이앨이이앨이앨이앨이앨이앨이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오렌 오오 <웃음>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딸기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오렌지, 오렌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 자, 이겁니다. 반달마탄마탄반달곰 누가 돌아 아 방송에서 괜찮달괜달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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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섞인 거, 비빈거 어, 비빔, 어. 비빔밥. <웃음> 내다 때려박아, 입맛에다 때려박아. 계산해 주세요. 어, 계산해 줘. 잘 먹었습니다. 나야, 난 그냥 제가 되고 싶어.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나나나나 없어. 비방용이야. 아, 해봐. 뭐. 아, 비방용이라고. 해봐. 괜찮아. 어, 비방용이라고. 해봐. 괜찮아. 어? 몰라? 뭐 맞살 칸. 뭐, 방 말할 수가 없어. 카이가 아, 말을 안해 줬어. 아, 엑소 오락관. 아, <목소리> 언언제제부부터 <목소리> 제 언제부터 내가 내가 좋았어요 언제부터 내가 좋았어요 네. 네. 어디가 어디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좋은데요 좋은데요 어? 예예예 연산아 바보 헤이 뭘지 헤이 <목소리> <뭐였지? 목소리> <목소리> 뭐 감았어 <목소리> 감았어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야! 야! <웃음> 네. 언제부터 내가 좋았나요? 어... 내 네, 어디가? 어디가? 그렇게 좋지. 조...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웃음> 조, 좋은가요? 좋으나요? 네. 아, <웃음> 다시 한 번만. 언제부터? 내가 좋아했나요? <목소리> 어디부터 내가 좋았나요에라에아에아 어, 네, 아. 에베레스트 다 에베레스트 다. 야 에베레스트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사랑해, 형. <웃음> <웃음> 사랑해, 형. <웃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형. 형.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입 다물어 맞았어? <웃음> 말을 해야 돼 말을! <웃음> 아니 누가 게임을 이렇게 해? No. 너 너무 귀여워. 입 다물어. 입 다물어. 기분 나빠? 입 다물어. 기분 나빠? 빨아, <웃음> 빨아, 너 너무 귀여워.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이! 토인 보인! 보보이보보이보보이보보이보보이스보이보보이보피보보보이스보이스보보보보보이보보이스보보보 슬슬. 아, 슬슬. 슬슬. 없어 근데. 슬슬. 아슬고아슬고 슬슬. 이 보! 이! 스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 피싱. 슬보이 슬슬. 슬보이슬 슬슬. 슬슬. 슬슬. 져왜안슬왜 맛있어 왜 맛있어 맛있었으면 책임져 <웃음> 맛있었으면 <웃음> 책임져 왜안 해? 왜? 왜? 왜 맛있어 맛있었으면 책임져 야,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 초록색. 초록색 과일. 과일. 아 초록색. 초록색 과일. 사과. 아니 사과 말고 작은 더 작은 거 초록색 아또또또 과일 그씨 많은 거. 수박! 정말 <웃음> <웃음> <그냥> 작은 거? <웃음> 오케이 패스! 아 해볼게! 리더 리더 리더 리턱 탕빈이형 <웃음> 탕둥이 형탕이형아 <웃음> <웃음> 그룹을 내릴래.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보니 몬타나? 보니 몬타나? 까르보나라. 라즈몬다라. 라즈몬다라. 까르보나라. 라지보랄라 라즈볼랄라. 얘를 처음으로 부네. 지민 여기 보네. 라지모 라라 라지모 라 까, 음. 르 도, 나, 라. 지민이 그거 못해. 가르코나라 가르코나라. 양대 삼백 아 진짜 미치겠다 양대 삼백 아 이모형만 똑같이 할게요 한 번만 더양대 삼백 자 진짜 이거 어. 듣고 맞추면 마침에... 아, 아! 라지 뭐. 라 라.